승천자의 은혜 말고 축복 바르는 게더 좋았던 거 같아. 근데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 많아도 너무 많이 애매하게 남고 안 좋지 않나요?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 스토, 스테노 유혹한 다음에 그 나트륨 작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희각이 아니지 않았냐고요? 희각 아니지 않았어요? 테너가 6딜 되는데 5사짜리를 채워야 되잖아요. 알리, 그,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나? 내 생각에는, 그만, 씨. 하라 둘, 되 하나, 왜 이렇게 <목소리도> <해야> 하나, 하 <목소리도> 아, <맞는데? 목소리도> 이 진짜 애매하다. 뭐야? 이게... 잠깐만요. <웃음> 이게 맞나? <웃음> 지금 톤이 너무 약한데, 이런 거 아, 정 못해, 못해, 넌못이 못해, 못해, 넌이해넌 못해, 넌 못해, 넌 못해, 넌 못해, 넌 못해, 넌 못해, 넌 못해, 넌 못해, 넌 못해,